1. 솔직한 대화 ISTJ는 솔직함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이성 친구와 대화할 때도 솔직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중한 태도 ISTJ는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평소에도 정중한 태도를 보이고 상대 의견을 존중합니다. 3. 눈치 보면서 관심을 표현하기 ISTJ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관심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TJ는 서서히 관심을 표현하되 상대방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히 눈치를 보며 행동합니다. 4.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기 ISTJ는 일상생활에서 약속을 잘 지키고 술자리 등에서 자제력을 발휘하는 등 성실한 모습을 과시하면서 상대에게 호감을 표현합니다. 5. 함께 계획 세우기 ISTJ는 계획성이 강하고 신중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데이트 계획을 세우거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공유하면 두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시 청하주시 야사제통하 ISTJ와 유아인 신고하시 기울기원 ISTJ 월드 멤버십 에그 하시마 Secret Yeung Sang, Bonin Dung Fan Yeung Sang,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u It s u b n a d a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g e i b Haju Se Yo.